필러 부작용의 저자 고익수입니다. 히알라제, 그러니까 하이알루론이데이즈라고 H A 필러를 녹이는 주사에 대한 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뭐냐면 알러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알러지가 실제로 히알라제로 생기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러지가 생기면 주사를 놓고 10분 안에 확 붙습니다 확 붙는 게 보통 아 부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붙는 게 아니라 만일 이쪽 눈 밑에 놓으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눈을 못 뜹니다 앞턱을 녹였을 때 앞턱에 맞으면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여기 전체가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붙습니다. 흔히 제가 표현하기로는 벌에 쏘인 것만큼 붓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것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고, 어, 난 3일 후에 생겼어. 뭐 열흘이 지났는데, 제가 들어본 것 중에 3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부어요. 이건 히알라제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러지 반응은 면역 반응이고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히알라제 같은 이런 지연성 염증 반응은 언제 나타나냐면 거의 10분 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10분 내측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3 내지 5분 사이에 거의 다 일어나고 그 이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멀쩡하다가 3일 후 3주 후한달후 절대 불가능합니다 10분 내를 명심하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알러지가 있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고 주사로 알러지 약들을 주사로 주고 먹는 약을 먹으면 3-4일 안에 완전히 돌아옵니다 아우 난 녹이고 싶은데 뭐 액상 히알라제 아니면 안되고 뭐 미국 수입품이어야 되고 이걸 녹이면 나는 뭐 알러지 때문에 못 녹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녹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나는 녹이고 싶다 알러지가 걱정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알러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리 와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